안녕하세요 시청자 여러분 내일 업데이트 내용 공개 전에 어 캐릭터 서버 이전 여기 관해서 자세한 사항이 드디어 나왔습니다 요거부터 먼저 알아보고 내일 업데이트 할 내용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선 서버 이전은 서버 이전 상품은 1200잼 이구요 계정당 두번 구매가 가능합니다 구매 가능한 기간은 9월 21일 월요일 오후 9시 30분 까지구요 우리 서버 이전 가능한 시간이 여기 적혀 있는데 매일 오전 10시부터 오후 9시 30분까지입니다 그리고 화요일날 업데이트 시작날은 낮 12시부터 시작한다고 합니다 이 서버 이전에 같이 가는 것들은 캐릭터를 포함한 경험치, 마석, 스킬 등 성장 정보와 보유한 재화, 그리고 가방 내 아이템 등이 신청한 서버로 이전하게 됩니다 서버 이전 확정 후 해당 계정으로 3분에서 15분간 접속이 불가능하며 접속 가능한 시점에 푸시 메시지로 안내드립니다 그앱 알림창으로 온다는 소리입니다 그래서 광고성 정보 수신 설정 거부 요거 해주시면 안 뜨고요 그리고 9시 이후에 안내받기 위해서는 광고성 야간 푸시 수신 동의가 필요하다고 되어있네요 뭐 여기까지는 뭐별 그렇게 중요한 내용은 아니고 저번이랑 같은 내용들이죠 서버 이전 자체에 대해서 궁금하신 분들은 이 저번 영상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여기서 주의할 점이라고 새롭게 나왔는데 서버 이전 완료 시점을 기준으로 장비 파괴 기록이 초기화되며 이에 따라 서버 이전 전에 파괴된 장비는 복구할 수 없다고 되어 있습니다 어, 이 말이 무슨 말이냐 서버 이전을 하게 되면 은 그전까지 파괴됐던 모든 장비가 다 그냥 사라지는 겁니다 모든 기록이 초기화되기 때문에 더 이상 아이템 복구할 수 없는 거죠 서버 이전을 한그 서버에서 아이템 파괴된 거 서버 이전하고 을 나서 파괴된 템만 복구된다는 소리입니다 지금 15일부터 이 서버 이전 나오는 한정 이벤트 아이템 복구가 또 새롭게 나오거든요 15일부터 20일 딱 서버 이전하는 기간까지 맞춰서 나오는데 여기 주의하실 게 미리 서버 이전을 먼저 하시면 안됩니다 여기서도 지금 얘기를 하고 있는데 서버 이전을 할 경우에는 복구 대상 아이템들이 전부 다 없어지기 때문에 먼저 아이템 복구를 하시고 그 다음에 서버 이전을 하셔야 됩니다 자이 이벤트 아이템 복구 대상은 9월 13일 어제죠 일요일 오후 11시 59분 이때까지 생성한 캐릭터가 해당되며 레벨은 70 이상 70 이상 복구 가능한 장비도 13일 일요일 밤 11시 59분 전에 파괴됐던 장비만 해당됩니다 복구 대상 장비들은 이전하고 똑같고요 이벤트 템들은 복구가 안됩니다 우리 이번에 사전 예약 쿠폰을 줬던 지쿠스 가바 그거는 터지면 은 복구 안돼요 그외 모든 등급 다 복구되고요 어그외 내용들은 이때까지랑 변함이 없네요 가장 중요한 거는 아이템 복구를 먼저 하고 난 다음에 서버 이전을 하시기 바랍니다 이거 아주 중요한 부분입니다 먼저 아이템 복구하시고 서버 이전 해야 됩니다 서버 이전을 먼저 하면 안 돼요 자 그럼 여기부터 이제 점검 내용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워낙 내용이 많으니까 빠르게 어, 중간중간 스킵도 하면서 진행하도록 할게요 어, 9월 15일 오전 6시부터 10시 30분까지 4시간 30분 동안 점검이 진행됩니다 주 컨텐츠인 서버 이전 서비스 요거는 벌써 두번세번 번 얘기했기 때문에 넘어가도록 할게요 자 루나트라에서 어, 붕괴 사막 그리고 망각의 산의 일부 지역 건장 전투력이 하향됩니다 붕괴 사막에서는 모래길 망각의 산에서는 망각의 구릉지 망각의 행로 이렇게 세가지의 전투지역이 기존보다 전투력이 하향된 상태로 진행을 하게 됩니다. 붕괴된 모래길은 14만 정도 하향됐고 어, 망각의 구릉지도 10만 하향됐고 망각의 행로도 13만 정도로 하향 조정되었습니다. 그리고 루나트라에 나오는 망각의 산 네임돈 몬스터들이 고정출원으로 위치가 변경됐고요. 어, 랜덤 지역으로 소환됐던 게 이제 고정 한자리에서만 나오도록 변경이 된다고 합니다. 그리고 오만의 평야 자주래수 붕괴의 사막 망각의 산 여기서 나오는 네임드 몬스터 특수 네임드 아닙니다. 네임드 몬스터의 랜덤 출현 시간을 단축하도록 되네요. 어, 기존보다 좀더 빠른 시간에 나온다는 소리죠. 그리고 월드버스 차원간 투전 미참가 페널티 저번에도 얘기했었는데 이게 이제 드디어 적용됩니다. 어, 참가 확정이 됐는데 경기에 참가하지 않을 경우에는 참가 신청을 할수 없게 됩니다. 확정됐는데. 그 당일날 월드버스 차원 난투전 당일날 참가하지 않을 경우에 페널티 받는 거고요 밑에 예시가 있는데 어 16일날 수요일날 신청해서 확정 후에 어 목요일인 차원 난투전에서 미참여실 때 9월 30일부터는 참여 신청을 할수 없다고 되어 있네요 그러니 무조건 어 내가 참여할 수 있다고 어 확정 지을 때만 신청을 하시기 바랍니다 차원 난투전에서 어 클래스 순위 추가 및 일반전 보상이 변경되는데요 오, 클래스 순위가 추가됐습니다 대표전에서는 어, 클래스 순위 1등을 할 경우는 혼돈의 방어구 도안 2개 제왕의 망토 제작서 3개 미지의 방어구 도안 5개 용사의 증표 30개 2위는 혼돈의 방어구 1개 제왕의 망토 2개 그리고 미지의 방어구 도안 4개 용사의 증표 5개를 25개를 받게 되네요 3위에서 10위까지는 모두 1개씩 어, 미지의 방어구 도안 3개 용사증표는 20개로 동일하고요 11위부터 50위까지는 용사증표 10개를 받습니다 어, 기존 순위권 플러스 어, 클래스 순위가 추가된 거니까 보상을 또블로 받을 수 있는 것 같네요 어, 일반전 같은 경우는 차원 난투전 영웅 장비 상자 1개 용사 증표 10개 어, 2위도 똑같고요 장비 상자 1개 그 다음 용사 증표 7개 어, 3위에서 10위권까지 영웅 장비 상자 1개 용사 증표는 5개 11위부터 50위까지는 용사 증표 5개로 받게 되네요 그리고 일반전에서는 어, 기존 보상 자체가 바뀌게 됩니다 어, 바뀐 내용들은 용사의 증표 밖에 없네요 용사의 증표가 개수가 증가하게 되고요 1위는 5개 증가 2위는 4개 증가 어 3위에서 10위권까지는 총 5개 증가 11위에서 100위권은 2개가 증가하게 되네요. 용사의 증표 개수를 늘려서 아무래도 어 방어구 지혜의 원천 요거를 빨리빨리 살수 있도록 유도하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월드버스 차원 난투전 신청 편의성이 개편됩니다. 어 요것도 저번에 개발자 편지에서 나왔던 내용이죠. 이렇게 참가 신청이라고 루나트라 차원이동 옆에 새롭게 생기고요. 참가 신청에 들어가면 은 월드버스 차원 난투전을 이렇게 한 번에 볼수 있게 됩니다. 어, 요 굉장히 보기 편하게 바뀌었네요 어, 좀더 실수하는 일이 없을 것 같네요 어, 그리고 새로운 클래스 스킬이 등장합니다 근접 클래스 전용 패시브 스킬이고요 거인의 눈이라는 스킬입니다 어, 대상은 워로드 블레이더 나이트 엑슬러 어세신 요렇게 대상이고 효과 효과는 모든 범위 영향 스킬의 최대 사거리가 증가합니다 어, 획득 방법은 의뢰일지 어, 의외네요 스킬 상점에서 구매하는 게 아닌 의뢰일지를 통해서 획득이 가능합니다 따로 클래스 전용이 생기고요 새로운 깨달음이라는 퀘스트를 완료해야지 획득 가능합니다 이 수행이 가능한 레벨은 75렙부터 가능하구요 의뢰 위치는 비탱고원에 있는 바이아르의 의뢰 게시판에서 받을 수 있습니다 어, 이 범위가 얼마나 증가가 될지 또 궁금하네요 일단 두번째로 클래스 개선되는 거는 어... 매지션 저번에 얘기했던 매지션이 바로 이렇게 적용이 되네요 어, 근데 내용이 어, 생각보다 짧습니다 일단 매지션에서 특화 진리의 자치 확률을 수정하구요 이 진리의 자치는 평타 공격시 쿨타임 감소하는 그 확률을 말합니다 기존 3%에서 5%를 증가하게 되네요 그리고 클래스 스킬인 원초의 비술 생명력 회복이 수정됩니다 1000에서 3000으로 변경되네요 어딱 저번에 제가 개발자 편지 영상 만들 때 얘기했던 그 수치대로 딱 올랐습니다 어 이건 제가 원하던 최소치였는데 딱 최소치에 맞춰버렸네요 그래서 일단 쿨타임 짧고 어, 3000 회복되는 거 1회용 어, 1회용 정도로 버티기로 이제야 쓸수 있게 되었네요 기존 거는 뭐 포션보다 못한 회복력이어서 필요 없는 스킬이었죠 어, 그 다음은 스킬 마력 화살의 이동 모션이 제거되었습니다 건슬링어 개편 이후 드디어 매지션 중에서 제일 필요 없던 이동 모션인 마력 화살의 이동 모션이 제거되었습니다 어 요게 바뀜에 따라서 어, 스킬 트리가 좀 바뀔 수도 있겠네요 기존의 마력 화살 쪽은 전혀 투자를 안 했었는데 이유가 그냥 이동 모션 이거 하나 때문이었거든요 딜은 괜찮은 편이에요 이 스킬 근데 이동 모션이 제거됐으니까 어 아마도 또 새롭게 매지션의 스킬 트리가 변경될 것 같습니다. 어, 마이스트로 같은 경우는 겨강과 냉철이 구분하기 쉽도록 아이콘이 수정됩니다. 겨강은 이렇게 빨간 색깔, 냉철은 이렇게 파란 빛깔. 요거 두 개밖에, 어, 내용은 없네요. 그 다음은 지역 토벌 동료 일괄 보내기가 드디어 기능이 생기게 됩니다. 어, 지역 지도에 동료 지역 토벌 일괄 파견이라고 이렇게 생기게 됩니다 gps마크 밑에 이렇게 동료 마크 생기고요 어, 이 동료 토벌 일괄 8견은 어, 동료 자동 배치 및 특정 지역에 원하는 동료로 교체가 가능하고요 일괄 8견 설정을 통해서 동료 자동 배치 순서와 동료 파견 능력 제외 권장 전투력 지역 전투 강화 설정 등할수 있다고 되어 있습니다 이거는 어, 이렇게 글로보다는 내일 업데이트 이후에 직접 어떻게 하는 건지 만져보면서 어 이해를 하는게 빠를 것 같네요 이거는 제가 내일 업데이트 후에 빠르게 영상을 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 탈거 소환수 빠른 교체 기능 추가 이것도 개발자 편지에서 나왔던 내용이죠 그냥 3개까지 등록이 가능하고요 어, 첫번째 등록한 탈거 소환수가 해제되고 최근에 등록 시도한 개체가 추가된다고 되어 있습니다 이미 등록된 탈거 소환수는 재등록시 빠른 교체 목록에서 해제된다고 되어 있네요 여기 왼쪽 하단에 있는 빠른 교체 등록 요걸로 순번을 정하는 것 같습니다. 이렇게 등록하고 나서 어, 이 소환 버튼을 길게 꾹 누르게 되면 은이 번호 순으로 누굴 소환할지 이렇게 리스트가 나오게 되네요. 다음은 길드 제작 개선이 이루어집니다. 어, 1일 제로 등록 규칙이 변경됐는데 전체 제로 5회였던 게 이제 진행 슬롯당 1일 제로 5회로 바뀌게 됩니다. 그렇죠. 이거 굉장히 이상했었죠. 예전에 처음 나왔을 때 전체 5회였는데 어, 갑자기 그 업데이트 이후로 어 제로 이 전체에서 제로 한번 하나만 하루에 다섯 번할수 있었는데 이제 변경됨으로써 여기는 슬롯이죠 슬롯 슬롯당 다섯 번으로 바뀌게 되었습니다 아 슬롯당 여긴가요? 여기가 나는 슬롯인데 여기에 하나씩 들어가는 제로당 하나씩 슬롯인지는 어 직접 이것도 확인을 해봐야 할것 같습니다 대체 제로 등록이 추가가 되므로 어 장신구 및칠력의 영혼석 등 아이템 제작 재료 등을 등록할 수 있도록 개선한다고 합니다. 그리고 연금술 길드 제작 재료를 개선하는데 이제 모든 제작대로들 만들 때 무조건 100골드로 변경되도록 되고요. 브렐란의 귀걸이를 제작 재료로 등록 가능하도록 수정되고요. 그리고 제작 결과물 획득량 및 효과가 수정됩니다. 가후의 주문서는 제작 개수가 2배 100개가 더 초과돼서 200개로 완성되고요 가오해주면서 지속시간이 변경됩니다 기존 10분에서 30분으로 증가합니다 그리고 지판슈 장비 및 장신구 제작이 기존 2개씩 제작되던게 10개로 증가하게 됩니다 그리고 기타 편의성 개선으로 재료 등록 현황을 게이지로 표현하도록 나오고요 제작 가능 목록은 전체 카테고리에서 정렬할 수 있도록 이렇게 또 수정이 됩니다 그 다음은 의상 염색 개선이 되는데 어이 의상 염색실에서도 이제 머리 장식이나 얼굴 장식 옵션 이렇게볼수 있게 됐고요. 선택할 때 무조건 첫 번째 부위가 자동 선택되도록 변경된다고 합니다. 그리고 부위 선택할 때 연출이 개선되고요. 합성할 때도 시작 연출이 추가된다고 합니다. 그리고 위치 기억, 순간 이동, 여기 탭이 또 새롭게 바뀌는데 레드젬을 소모하여서 탭을 확장하는 게 가능하다고 합니다. 기존에 이렇게 상단에 다섯 개의 이렇게 칸이 있었다면은 이제 패치 후에는 레드젬을 통해서 이 다섯 개 이후에 또 개수를 추가할 수 있도록 변경이 됩니다 그리고 이 템마다 이름을 수정해서 어 어디 지역 무슨 몬스터인지 구별이 좀더 편하도록 되어 있네요 어 이런 편의성에서는 괜찮은 것 같습니다 그리고 개발자 편지에서 얘기했던 스킬교모 미리 등록 기능 드디어 추가되고요 그리고 사망펠러틱에선어 장비 손실 됐을 때어 필요 없는 장비들 바로바로 바로 이렇게 삭제가 가능하도록 이렇게 추가되고요 그리고 아이콘 장비 복구가 남았을 때 이렇게 아이콘이 생깁니다 약간 방패가 깨져 있는 듯한 그런 모양이죠 새로운 아이콘이 생기고요 아이템 획득 옵션 추가 이것도 개발처 편지에서 얘기했던 내용이죠 여공 이상 획득으로 선택이 가능하고 특성기기든 장비 항상 획득 요것도 체크 가능합니다 그리고 지역 전용 아이템 수집이 따로 이렇게 추가 됐고요 그리고 치르기 영웅속도 등급 제한을 할수 있게 됩니다 그리고 잠재력 개방에 일가 등록 옵션에서 수집 전용과 어, 마라기기트 목걸이 항상 등록 그리고 수집 전용은 제외 이렇게 추가 됐고요 그리고 일부 장비 아이콘들이 변경됩니다 어, 동일 아이콘을 사용하는 일부 장비만 변경되고요 대상은 깨어난 판덴 슈리온 벨트 귀걸이 목걸이 그리고 판덴 슈리온 벨트 귀걸이 목걸이 어, 아무래도 기존에 현재 우리가 사용하고 있는 아이콘은 다 직구수로 바뀌고 어, 판덴과 슈리온이 새로운 아이콘이 나오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명결신 은하수 수정 그 다음에 산맥 수정 은하수 봉이나 산맥의 봉이나 그리고 15일 날 점검 후에 11시부터 12시까지 1시간 동안 이제 쿠폰 서비스가 점검됩니다. 어 이때 동안은 쿠폰 기능 사용이 불가능하고요. 어그 외에 이제 여러 가지 기타 및 버그가 수정된 사항들이 이렇게 나열되어 있습니다. 어요 각자 요 부분들은 어 보이거나 안 보였던 거 수정 혹은 이동 버튼 추가 등등 어, 편의성 관련 그 다음에 ui에 관련된 게 많이 수정됐고요. 가장 중장기 여기 한줄 있는데 일부 필드버스 체력 조정 어 여기에 왜 기타 버금이 수정에 따로 있는지 모르겠네요. 추가 내용에 어, 목록이 없어서 그런지 여기에 이렇게 맨 끝에 한 줄로 딱일부 일부, 일부 필드 보스 체력이 조정된다고 되어 있습니다. 이거는 어느 필드 보스가 조정되는지 어, 좀 미지수가 됐네요. 그리고 서버 이전 기념으로 버닝 시작 버닝의 시작이라고 이벤트가 시작됩니다. 어, 15일 이후부터 추후 안내 식까지고요 어, 별빛이 내리는 황혼의 땅이라고 새롭게 나옵니다 요거는 15일 점검 후부터 29일까지 여기에 나오는 황혼의 땅에서 사냥 시에는 오별조각 슬롯 변경권 미지의 운석 그리고 추가 효과 교본을 획득할 수 있습니다 어, 이 황혼의 땅에서는 동일 전투력 지역 대비 3배 높은 몬스터 처치 경험치를 획득할 수 있다고 되어 있네요 와 이거 진짜 빡시게 29일까지 무조건 해야 되는 이벤트네요 지금 별자리 관련은 이제 정보로다 모아서 곧 영상을 만들건데 이 별자리 슬롯 변경권 여기 이벤트에서 풀어주니깐 어 얻게 되면은 어떻게 적용되는지까지 영상에 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중요한거는 이초가효과 교본이죠 와 여기서 영웅등급 교본을 얻는다면은 굉장한 전투에 도움이 될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 외에 이제 종료되는 이벤트들이 이렇게 나열되어 있는데 가장 중요한게 요거죠 초고속 성장 업데이트 하이패스가 드디어 끝나게 됩니다 마이스트로 마이스토로 장비로 변경하는 것도 드디어 끝나게 되고요 그외 종료 일정인 이벤트들은 이제 300일 페스티벌 3탄 14일간 출석체크 이벤트인데 요거는 21일날 끝나게 됩니다 그리고 기타 이벤트 변경사항이 있는데 초고속 성장 하이패스 이벤트 종료에 따른 레벨업 보상 이벤트가 변경됩니다 요 말은 기존에 있던 요거죠 요거 요거 성장 하이패스로 따로 있던 요거 상자들 요거 80레벨까지 아마 이 구성에서 이벤트용 희귀마석삭들 빠질 것같고요 영웅 영어석 상자도 빠지겠죠 골드는 이대로 꾸준히 지급은 안할 것 같습니다 계속 부캐작을 만들기 때문에 오늘 14일까지가 이제 골드 부캐작할수 있는 마지막일 것 같네요 자 이렇게 15일날 업데이트 내용과 서버 이전에 관해서 이렇게 살펴봤습니다 어 서버 이전 같은 경우는 아이템 복구 이벤트 같이 하니까 꼭 아이템 복구를 먼저 하시고 서버에서 하시길 바랍니다.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영상 내용이 유익했다면 구독과 좋아요 꼭 부탁드립니다.